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오늘의 컨텐츠는 스타 일도 보는 사람 옆에서 스타 하는 거 욕하기. 맵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맵은 맵을... 아, 뭐 원하는 거 아무나 클릭하세요. 어차피 어, 다 쉬운, 모를 테니까. 쉬운, 쉬운, 쉬운 아니 쉬운 맵 그런 게 없어. 스타는 쉬운 게 있어. 아니, 그러니까 약간 어, 지구에 장애물이 많다고아이 말고. 장애물이야? 야 장애물이 나, 없는 야, 맵이 여섯, 어딨어 야, 쭉 가고 막 이러면 아 그러면 뭐, 모서리만 어, 있는 어, 거? 요시어구어인데, 투어? 아 유시오 보인데 투원? 아 투원 와이 사람 뭘 알긴 아네 거의 국민매거든요 투원이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종족 뭘로 하실 거죠? 로터스 로터스 적은 뭘로 할까요 랜덤? 랜덤? 랜덤? 내가 상대방이 누군지를 안다고 해서 전략이 바뀌지 않아 <웃음> 자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할게요 <웃음> 상대방이 적으라고 내가 뭐 특별히 뭐 뭐할수 있는 게 없어. <웃음> 난 지금 단축키가 뭔지도 모르거든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빠르게... 아, 이거 그래도 안 해. 빠르게 enough, enough, 이거 선수들이 그러던데, what, what? 이거 아직 생산 안 되고 있는데 계속 누르던데. Enough, 아,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Enough, 아, 이거 일단은 칼로... 아, 이렇게 클릭... 되 아, 클릭으로 아, 하할 거고, 버스를 이제 그, 왼쪽 클릭하면 이걸로 가요. 오파일러신데, 네, 오파일러시요? 5 프로 지고5 프로 브있는데100 네. 만들고 생산해야 될 거. 아 파일러는? 아 저거, 그 수정. 인구수 수정. 어. 아 일단은 팔, 인구? 어, 인구수 8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하면 돼요. 저 사실 프로토스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잘 모르긴 하거든요. 이 빌드가 중요하잖아. 중요하죠. 지금 내 수준에서 거의 이거 스타크프트 처음 해본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뭐야. 네. 근데 왜? 정찰을 가야돼? 아 정찰을 어쩔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아니, 근데 왜 자꾸 아래쪽만 봐요? 어? <웃음> 왜 자꾸 아래쪽만 파냐고. 아니, 요, 요, 요 부분이, 지 어, 예. 부분이 화면을 가리는 것 같아서 답답하면. 아, 부분.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아래쪽만 파냐고, 이 <웃음> 자세가. 위에 쪽을 파야지. 어, 비는 안 해요? 어, 뭐 원하시는 분이 나야겠죠 본인이? 아. 지금 뭐, 스스로 장애물 만들고 싶은 분을 만들어요. 아, 스스로 장애물 만드는 위치야, 지금 여가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쁘지 않아 원래 이게 보통, 이쁘게 만들면은, 또 그만큼, 이제, 실력 차이가 있거든요. 아니, 내 생각엔, 입구가, 내가 지금, 일곱시 방향이 있으니까, 네. 입구가, 한, 여기, 두시 방향일 것 같단 말이야? 네. 들었습니다 일단 <웃음> 입구는 저기, 오른쪽에 있어요. B, B, B. 안쪽기 하려고 하네, 그래도. 아, 이거, 개지 왜저기 됐어? 아니, 안 알려줬죠. 그냥 알려달라 했죠니 마음대로 해보라며. <웃음> 아, 입구를 막았어야 된다구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정차 한번 하자. 저, 기 뭔지는 좀 알아야 될것 같아, 이제. 어디 있어? 아, 그 사방 끝에 있어요. 1시, 1시. 예. 아, 일단 여기는. 1시. 5시, 그리고 저기 11시. 문이 너무 많이 남거든요, 지금. 차라리 그냥 게이트 하나 더 늘릴까요? 아, 그 나도 원래 그 생각이었어. 오.. 딱붙어싶구요1타은더 네. 들면 될것같아 너무 분 많이 남아 리고 지금 질러서 하나 뽑자 그리고 저기 혹시 가스 안질 거예요? 가스는 <웃음> 아니 가스 넣으딱붙어있길래 아니아니 지금 질란 얘기 아니고 아 지금 지금은 아 테란이네요? 네, 여러분들은 그 스타일도 모르는 친구의 스타를 보고 계십니다 대학 없어졌는데 왜 그러신거죠? 어? <웃음> 아니 그동안에는 요거 백서스만 네. 관리하면 됐는데 아직 갑자기 <웃음> 건물이 3개가 <웃음> 관리해야 될게 생기니까 <웃음> 정신이 없네 일단 일단 그리고 가스를 좀 파시고 가스 잘 지었네 어차피 지금 테란이라서 드라군류의 종류 를좀 많이 뽑아야 될것 같아 진로 뽑지 마시고 그래도 진로씨 몇마리는 지... 있어야지 아니, 어차피 지금 한번 막고 가야 될것 같아 한번 올티됐거든요? 아, 올때 됐었고, 출동했으면 됐으니 강원 해야지. 그러면은 이렇게... 아, 아니, 저기 입구 쪽에 입구 쪽 언덕 올라오는 거 힘들잖아요. 애들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스다 왔다, 왔다, 왔어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이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아 나 타이밍이거든? 아, 나한 번에 타이밍. 아니, 타이밍이야, 타이밍이야, 타이밍이야. 타이밍이야? 좋아. 아, 가자, 가자. 전사랑 1번, 오케이. 1번, 2번. 그렇게 아니, 아니, 꺼버리면 안 되는 거야. 컨트롤 1번. 됐고요. 자, 1번, 2번 출발. 오 이제 내려오는데?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먹어. 오, 컨트롤, 오, 좋아, 좋아. 너무 좋고. 뭐 하죠? 드라곤 모아도 드라곤 뭐드곤 모아도 아 이거 야 벙커 뭐야 입구에 벙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웃음> <웃음> 아니, 어, 뭐야 열 뭐야? 6시 뭐야? 에? 그... 여... 여... 여... 여... 어떻게... 어... 태국 위에, 택크 위에, 택크 위에, 택크 위에... 아아 어. <웃음> 야, 아. 이거 났다. 야, 어떡하지? 일단은 캐리어 갖다. 지금 사실 맞는... 맞는 아이템은 캐리어 버터 없거든요. 가스팩이 먹고, 가스팩이 안 먹었는데? 자 그리고 아홉시 먹었지. 제 저번에 머리 먹었잖아. 이제 아홉시 먹자. 어. 아, 나처럼 초보자, 초보자 이렇게 장기전 가면은. 근데 아니 그래도 지금 조금씩 진짜 맞고 있으니까 게이트 좀 늘리자. 야, 스텝 들어올다 야, 뭐야? 핵감이 됐는데? 야, 여기 여기 여기 빨리 줘. 여기 빨리 줘. 빨리 줘. 뜨거워져. 가자 야여섯서 치지 안 되겠다 이거 야, 뭐야 근데 약간 피왜 저래 약간 빼 약간 빼 약간 빼야이인비었스 반 어디였어? 여기서 해조 찬스? 아니 근데 여기서 지면 아니, 네 실력이야 그거 아, 에? 자, 이거 어떻게 아니, 해야지? 내가 아카를 이렇게나 많이 뽑아놨는데 진다고? 내가 다크템플로왜 뽑았겠어? 셔틀로 보내가지고 딱 일곱 다썰어리라고 <웃음> 아니, 아, 아니 말로만... 아니 왜 자리가 바뀌니까 여기 어, 말은 잘해. 아까와... 아, 홍을를잘야 된다고 지금 벌써 레이스 나오고... 아니, 아까는... 아깐은... 어, 지금 재공권뺏겨가지고 어떻게 할까? 어, 아, 또얘또 또 쏘네. 이거 와, 이게 계속 쏘네. 아, 캐리어와 같이 함께... 리 그래, 차라리... 이렇게 싹 아, 자, 얘, 자 이때 올라가면 되나 이제 올라가면 되나요? 주유소 타격하고 바로 올라가나요? 그런 아, 엘리를 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다 왔어요. 자, 어떻게 첫판? 소감은 어떠신지 한번 잠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막시막걸 아니... 상위! <웃음> 축하드립니다